소개하는 허니블링입니다. 저는 속초의 새로운 랜드마크 속초아이가 오픈했다고 해서 오픈 런 왔습니다. 그럼 따끈따끈한 속초아이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시죠. 3월 25일 속초 해수욕장 바로 앞에 속초아이가 오픈했습니다. 이제 유럽 런던아이 보러 갈 필요 없이 속초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오픈 시간을 11시로 알고 갔는데 당일에 도착하니 13시 오픈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서 가니 12시 반부터 탈수 있었어요 영업 시간은 아직 픽스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속초아이 티켓 가격은 어른 12,000원 어린이 6,000원입니다 오픈 날이었음에도 생각보다 줄은 길지 않았고 관람차가 많다 보니 금방 제 차례가 됐어요 속초아이 내부는 생각보다 정말 깔끔했습니다 와 여기 실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은 조명도 내가 껐다가 켤수 있고 냉방 조절도 되고 여기 핸드폰 충전기도 있어요 이거 의자도 되게 푹신푹신해요 지금은 여기 속초아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. 이 큐브가 상당히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여기 속초아이가 속초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속초아이를 타고 올라가는데 속초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여요. 너무 예뻐요. 속초아이 운영시간은 15분 정도였는데 안에서 사진 찍고 속초해수욕장을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린 후 바로 소독하는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서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고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속초아이 내부에서도 속초해수욕장이 다 보이게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었지만 외부에서 속초아이를 좀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스팟이 많아 팁을 드려볼게요 속초아이에서 보산호바 가는 길 횡단보도에서 남기는 사진은 LA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산오바 루프탑에서도 속초아이와 인물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 속초아이 가운데에서 왕관을 쓴 듯한 왕관샷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해수욕장엔 여러 포토존이 있는데 메인 포토존에서 한방, 해변에 있는 프레임에서 한방도 꼭 남겨오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찍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아이가 오픈해서 그런지 주변엔 군것질거리할 노점도 많이 요 볼수 있었어요. 오픈하자마자 소식 알려드리기 위해 오픈 런 다녀온 속초 아이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고 속초 해수욕장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정말 랜드마크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. 그럼 오늘의 핫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핫한 장소로 찾아올게요. 안녕.